누님, 동생, 그리고 내 나이 또래 친구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마지막 식사를 대접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은 또 뭐니뭐니 뭐니 해도 뜨끈한 찌개 아니겠습니까? 집에 있는 야채랑 여러가지 뭐 라면사리도 하나 넣고요.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라면 사리를 좋아해서 제건 듬뿍입니다. 아참 김치 빠질 수가 없지요. 오늘 뵙자고 한 이유는 제가 잃은 것과 얻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요. 잃은 것은 아시다시피 건강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올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푸드트럭을 혼자 운영하다 보니 제 몸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했지요. 병사가 진 곳에서는 푸드트럭을 옮기다가 한번 놓쳐버리면 끝장입니다. 전 나름 젊고 힘도 세다고 생각했는데 음... 혹사시킨 제 몸에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낑낑대고 혼자 일을 했어야 했네요. 그러니 무릎이 버틸 리가 없겠지요. 사실 영국에서도 혼자 이동식 푸드트럭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고정식은 가끔 있지만요 혼자 할수 있는. 난생 처음으로 제 몸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여기처럼 의료 시스템이 안 좋은 곳에서는 더욱이 말이죠 음... 하지만 잃은 것이 있다면 얻은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을 얻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살은 꼭 빼야 할것 같아요 예전에는 외모 때문에 살을 빼야 해야 했다면 아 지금은 무릎 때문에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뭐살 빼는게 쉽지는 않겠지만요 두번째는요 생활습관을 얻었습니다 어 평소에는 집에서 청소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Hi. 하지만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청소와 설거지, 귀찮게만 느꼈던 일들이 상쾌한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마지막으로는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아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다시 가져와야 된다 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열정입니다. 예전 영상을 보니 제가 다시 반성하게 됩니다. 난 저렇게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푸드트럭 으로 시골 말만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한국의 양념 치킨 이 라든지 우리가 잘하는 뭐 불고기라든지 호떡을 제가 하는 이유는 정말 호떡이 진짜 좋은 디저트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부산 그시야호떡 그리고 동성 대구 동성로에서 포장마차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옛날에 하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게 이거고요. 이 호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전으로 지금 오늘 오늘은 호떡만 하는 날인데 사실 호떡만 하는 날은 뭐 자리세 빼고 이러면은 남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근데 홍보를 계속 해,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또 사실 안정적이지 못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 뭐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보람 느끼면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예전에 찍었지만 제가 올리지 못한 영상들 찾아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아... 멋지네요. 아 열정적이었네요. 제목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말은 올한해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2022년 더욱 열정적인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재활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을 찾는 것이 먼저겠지요 예전에 포떡 굽던 저를 보세요. 전 역시 저 자리에서 기름칠 좀 해줘야 뽀대가 납니다. 어? 벌써 다 드셨어요? 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후딱 갔네요. 저를 봐주시는 형님, 누님 동생 그리고 친구들 이상 올해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1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22년 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